안녕하세요 경양식 레시피의 자취아재 입니다 오늘 메뉴는 감자 크림 수프 입니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집에서 코스요리나 홈파티 요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자 수프 경우에는 만들기는 쉽지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가지 팁이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가 필요하고요 버터, 대파 흰 부분 양파, 월계수잎, 큐브치킨스톡, 배구추, 우유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재료도 간단하고 그래서 뭐 누구나 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리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파는 뭐 다는 필요 없고 한 4분의 1개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먼저 자르도록 르 하겠습니다 네, 대파는 뭐 3분의 1 정도 뿌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 감자 같은 경우에는 큼직막하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끓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야지 양파나 대파의 풍미가 같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슬라이스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니까 처음에는 양파와 대파를 버터에 살짝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터를 조금 먼저 넣겠습니다. 버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팜유랑 섞인 거 말고 100% 원유로 만든 버터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향미야채를 가지고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양파랑 이렇게 대파를 넣어 가지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볶으실 때 이렇게 센 불에 이렇게 볶지 마세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얀 스프기 때문에 색이 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볶냐면 이게 약간 숨이 정도 죽을 정도면 되거든요 어 이때 약간의 소금을 뭐 조금 첨가해 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어 먹는 과정에서 이렇게 간을 맞추는 과정에 소금을 좀 넣어 주거든요 근데 소금을 일단 미리 먼저 좀 넣어주면 이렇게 숨이 빨리 죽거든요 요리는 그때그때 그때 하면서 이렇게 재료를 첨가를 해주면서 소금을 그때그때 그 조금씩 넣어주면 나중에 간 맞추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래고 이렇게 섞아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숨이 이렇게 죽었다면 다음째는 감자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한두개 정도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때 스탁이 있으시면 스탁을 넣으셔도 되는데 어 지금 스탁이 어 제가 큐브를 쓸거기 때문에 요게 잠길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컵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컵 정도 들어갔고 이제 월계수입을한장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계수잎을 넣고 그 다음째 요 치킨 어 큐브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큐브 끓어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자가 부드러워 질 때까지 이렇게 한번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한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뭐 15분 정도 지나니까 감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으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으깨지면 이 월계식을 살짝 빼고 요거를 믹서기에 한번 갈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아 주실 때는 이렇게 화상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서기에 뭐 내용물 양이 많을 때는 이게 탁 터지면서 화상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주신 후에 이렇게 몇번 탁탁탁탁 텐션을 좀 후에 이렇게 갈라주시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느 정도 갈렸습니다. 자, 이걸 다시 냄비에 붙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때 한번 체에 뭐 걸러주셔도 되거든요. 체에 걸으시면 아주 입자가 부드럽게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요거를 바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유로 농도를 좀 맞춰 주겠습니다 후추는 마지막에 살짝 올리셔도 되는데 배고추를 일단은 살짝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도 넣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우유만 있으신 분은 우유를 우유만 넣으셔도 되고 이때 크림을 약간 넣어주시면 맛이 더 약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맛을 좀더 풍부하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크림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팁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끓고난 후에 여기 버터를 하나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정도 넣으셔가지고 휘퍼기를 한번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맛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이렇게 버터를 이렇게 계속 끓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끓어 올랐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버터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불을 뭐 끄셔도 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버터가 녹을때까지 이렇게 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맛이 아주 고급지거든요 이렇게 뭐 버터 몽떼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이러면 농도도 살짝 나고 맛도 더 약간 미치해지 역할을 하거든요 스프가 아, 완성됐습니다 이제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일단 제가 숯볼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유거품을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우유거품에 아오요세라는 일본요리 테크닉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루통을 몇개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루통을 넣고 어, 마무리로 일단 올리브오 습니 자, 오늘은 감자 스프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어, 뭐,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수정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걸 밑에 달아 놓을테니까 그 레시피를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